Thank mm -hmm. you. 안녕하세요 시프입니다 어, 이번 영상은 제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인 나즈비스 운니님과의 콜라보를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이랑 알람 설정 그리고 어, 좋아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고요 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나즈비스 운니님의 채널도 놀러가셔고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그리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 2000명 감사드립니다